여기가 너희들의 공세총말점이다. 도망치지 않았으니 상을 주지. 빙 가만히 그. 잠시 물러나지. 이수연, 출격합니다. 좌표 확인. 방패는 막기만 아. 하는 게 아니거든. 그. 그. 개! 아? 어? 군런 s i m u l a t i o 니다힌 boost 마 얘가 한 발짝도 다가오지만 뭐. 아직이야... 아직은...